난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송이 샀죠 내려오는 비를 맞으며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 품속에는 사랑의 한 송이, 색한 공간. 그들 위한 깊은 내 사랑.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하늘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마음을 주는 그대가 있기야. 이 세상이 난 행복해.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그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송이 샀죠 Give t m s o m t h i